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오 하면 이제 믿음이 생각이 나죠. 역시나 이 히브리오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페이션스가 필요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 거죠. 자, 주님께는 천 년이 하루 같으시죠.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그래서 잠시 잠깐 오면 오세요. 주님이 재림하세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믿음이란 게 어떻게 보면 버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 많은 여러 사상들이 있죠. 힌두교적인, 뉘에이적인 사상이죠. 이제 길은 여러가지인데 결국은 같은 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지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 물러서시면 안 돼요.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Now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한번 같이 읽어볼 까요 시작. Now, Now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faith. 그죠? 더블러스 형용사는 복수 명사죠 자, 의인들은 거룩한 자들은 믿음에 의해서 산다라는 거죠. 자.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Now, Now just shall be e f a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천국 문에 이르들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여기 보시면 호가 있죠. 호가 여러분 정관사죠호 디카이오스예요. 헬라우도 똑같죠. 더 플러스 형용사죠. 그러면 복수명사요이 의로운 사람들은 디카이오스가 의롭다라는 거죠. 여기 대는 그러나 하우에바 r 에 해당하는 거요. 액은 몸모로붙어도 있죠. 몸모에 의해서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격변을 했는데 여기 피스테오스 한번 읽어볼까요?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에 의해서. 뭐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읽어요? 천천히 읽어요. 새, 새, 새, 타이, 새, 아, 새세 타이, 새세 타이, 새세 타이. 이게 이제 자 이제 미래형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 원어로 보면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거죠.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호, 호네 데,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에, 피스테오스, 세, 세, 타이.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세하고 세가 연달아오면 읽기가 어렵죠. 이제, 자,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에 나와있는데,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로 읽어보라고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알 발음하고 엘 발음 구분이 잘안 가고요. 이런, Z 발음 난 거, 세 발음 난게 같이 오면 이렇게 좀거부가하더라고요 이제 대신에 한국어 제가 항상 만나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걸 이제 어디 일터에 있는 어떤 현진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이 분이 이걸 애웠어요 그래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왠지 좀 어색하지만 <웃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음.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렵지만 계속 노력하면 발음이 많이 좋아지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데디카이오스 네. 네. 엑피스테오스 세세타 네.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볼게 히브리서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헬라어를 알죠. 여기는 프로스 하면 뭐뭐 기개죠 그리고 여기는 애인 줄 알았던 강한 숨소리 이제 해가 되죠. 해, 브, 라, 이, 우스죠. 오미크론하고 입실론하고 같이 오면 우발음이 되죠. 그래서 해, 브, 라, 이, 우스죠.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해브라이우스, 해브라이우스. 해브라이우스. 해브라이우스. 자 연달아 읽어봅시다. 시작!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다시 한번 시작!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예, 좋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히브리서 하지 마시고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하시면 돼요. 오늘 볼 성경 말씀이 어디예요? 시작!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좋습니다. 기록자는 이제 미상이고요.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뭐냐면 이제 이, 이 시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핍박이 좀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미혹되어서 이제 애종교 골, 이제 유대교로 이제 돌아갈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이제 쓴 거고, 동시에 에루살렘성경과 인접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인들에게 지금 쓴 편지예요. 예, 서신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볼 서신서가 뭐예요? 시작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예, 좋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이 하나씩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여고 승교의 유대교에서 개조한 기독교인들이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어 66년에서 67년까지 유대생들의 시장이 시작된 이 시기에 민족의식이 분실되었고 로마에 대한, 대한 여러가지 반매들이 살았다. 민족적 동질의 의식을 위해 그러나 많는 이들이 등장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조금만 핍박이 일어나면 돌짝밭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다,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죠. <웃음>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을 누가 잘 알아요? 사단. 사단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죠. 우리나라 민족이 뭐에 약해요? 정에 약하죠. 정 때문에, 신앙을 잃은 경우가 많이 있죠. 어, 참고로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 주변에 많은,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들, 상황이 말세로 갈수록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핍박의 시기가 돌아왔어요. 대한민국도. 그 다음에 굉장히 민족주의가 지금 기승을 부리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반대해서 있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있는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 지금 굉장히 소셜리즘 커뮤니즘 그다음에 내셔널리즘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보너게인한 크리스시안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프로스 헤브라헤브라이우스에 지금 숨어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도성에,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가드에 들어갈 와 킹덤 오브 가드와 해부는 달라요.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 진입은 한건 아니었죠. 출애굽이 마치 킹덤 오브 가드에 예수님을 믿고 킹덤 오브 가드에 하나님의 나라 또는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제그 말은 뭐죠?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 근데 우리가 킹덤 오브 가드에 지금 들어왔는데 자꾸 유혹을 해요. 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속성들 그런 것들이 제어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로직들이 작동을 해요. 근데 그것들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받으셔야 되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참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셨지만 믿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견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이불에서 주제예요. 프로세브라이스의 주제가 믿음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왜 믿어야 믿어야 되죠 그분이 다시 오신하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자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도숨겨있죠 누가 죽였어요아그리바이세가 죽였죠. 다음에 그 즈음에 이제 핍박시기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시기에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계로 돌아간 그런 사건을 놓고 히브리서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라 프로스 뭐예요? 헤브라이우스 헤브라이우. 헤브라이우. 프로스 헤브라이우스자 우리 66년경에 66,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7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죠. 자 보면 연대별로 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히브리서가 바울이 4차 여행 그 풀려났을 때뭐 작자는 이상이지만 그쯤 4차 여행과 5차 여행 전도 행 중에 가운데에 이제 쓰여진거죠. 바울서신서는 아니죠. 이때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고 우리가 이제 거의 AD 100년경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기록 목적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와 경고 유대교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변증 민족의식이 고치되는 시기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인내할 것을 겨우며예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성경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의 종을 만들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단임 목사파가 있고, 원로 목사파가 있어요. 자,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에요. 프라미넌트죠. 정말 탁월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라 탁월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민족의식이 엄청 고치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그 내셔널리즘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게 뭐예요? 크리스천이신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쵸? 우리 북한도 하나의 독특한 민족주의예요. 거기에 정반대 서있는 분들이 뭐죠? 핍박당하고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이에 핍박 식이 온다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다 배우셨어요. 이제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를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이제 자 보면 전체 보기를 좀 보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인다고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그 계열에 있다는 거예요. 오더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 다음에 끝에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대한 곤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제를 잘 봐야 요 야, 그 히브리사 하면, 프로스 헤브라이어스 하면 11장만 보면 되더라. n no.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얼마나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완전성 퍼펙트 하신 거예요. 퍼펙트 완전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의 권면을 하는 걸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러분이 그히브리서 하면 11장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저의 그이 시간 제가 계속 성경 그 개관은 전체를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신 마음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죠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부피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분이 완벽한 생역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킹 제임스 버전 한글 번역본을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이제 어떤 역본이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 프로스 히브라이우스를좀 펴보세요 1장 1절로 3절이 중요한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분에 관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 그의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 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은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 있는 분의 온 편에 앉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마지막 날들에 이제 여러분이 꼭 줄표를 해놓으세요 그때도 마지막 날 지금도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제리말 날이 가까이 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며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요 창주자 하나님이시죠? 예. 자, 우리가, 어떤, 누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죠? 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성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지극히 크시니, 성부 하나님의 우편한 자이신다는 거죠. 아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구부절절이 1장 1절로 3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에서 1장 4절로 2장 18절에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1장 4절로 14절을 한 절씩 겨독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으로 유혹을 받으셨느니라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가죽으으시 이라 하시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로,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혼 무궁하며, 주의 왕국은 홀의, 홀은,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저를 하하니 그러므로, 영원나하님에주의하이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넣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는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네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말씀대로 바,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1장 2장 1절로 4절은 자 구원을 등한시기는 것을 위험을 나타내고 자 2장 5절로 18절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 나타 우월함이 좀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정기로 간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위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나타내고 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음의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부, 부패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눈꺼풀을 띄워줬는데 그래도 인간들이 교만한 경우가 많죠. 예수님을 부인한 경우가 있죠. 자유의지의 포션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너무 가시면 안 돼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이 되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자로 가셨듯이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세요. 그때는 구원주가 아니라 뭐죠? 심판주로 오세요. 자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 3장 1절로 4장 13절을 보면 자 3장 1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맡으신 그리스도를 좀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3장 1절로 6절을 우리가 교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6절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시며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실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느님의 온전에서 심실한 것같 하셨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또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라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해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나들로서터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우리의 우리의 예. 우리의 우리의 신과 기쁨의 불을 그것지 굳게 신면 우리를 도움내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장 7절로 4장 13절은 불신앙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어요 3장 7절로 우리가 9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광야에 못된 그,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서 여러분 좀 보셔야 될게 뭐냐면, 자, 자, 지금 보시면 17절에 꼭 보셔야 되는 게, 17절부터 19절을,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여 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보건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킹덤 오브 가드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면 근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천국 도성에 가기 위해서? 해분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죠. <웃음> 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뭐죠?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자, 장정이 60만이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 포함하면 4를 곱하면 한 2, 4, 5, 0만이 되죠. 그중에 몇 명만 가난에 들어갔어요? 두 명만 들어갔어요. 네. 오, 현대의 교회 같아요. 무섭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하는 자나 듣고 있는 우리 거룩 거룩한 성숙관계의 교인들이나 인터넷 성조 여러분 이건 정말 여기 큰 어떤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한 250만 중에 다 죽고 이제 그 후손들은 물론 들어갔죠 요소와 갈렙만 들어갔죠 그러면 몇 프로인 거죠 그게 0.01% 되나요? 200이200 200만 200, 200, 200, 200, 200. 100만 분의, 100만 분의 1인 거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구원 받는 숫자가 받을 만한 숫자가 적은 거예요. 자, 그때에 비해서 광야에 비해서 지금 현대는 죄짓기가 너무 이렇게 쉬운 시대가 된 거예요.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시대가 됐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다시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정말 배교하기 너무 쉬운 그런 틀을 마련해 준 셈이 돼버린 거예요. 의도하지는 않았었겠지만. 자, 그걸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4장 1절로 13절을 우리가 한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을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이는 그 이래의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로, 진로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는 그는 <웃음> 그이께서이를기 <그치 rainbow>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야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 이는 이라이고호이을영이 하 분이시기 때문이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보세요 마지막 때회계이 계산이에요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 여러분 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한번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웃음> 말씀을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생각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어, 받아볼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장 14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사장은 우리의 연역함을 동정할 수 있는 없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만이 우리를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자, 그다음에 5장에 보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나오죠. 자 여기 아마도 여기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이제 십일조를 봤는데 아마도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멜기세덱 반차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있죠. 예수님은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자자그레 그, 멜기스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시고, 보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보면, 자,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멜기스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은 거죠.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미성숙의 위험을 5장 11절로부터 자 이제 6장 20절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보면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저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인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많은 현대 교회 교인들이 자라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유화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된 거죠. 그러면. 사단 마귀로부터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싸우는 거지 아기들이 기저귀 차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되죠? 전멸당하죠. 그쵸? 기저귀 차고 가서 싸울 수 있나요? 없죠? 예, 전멸당해요.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보면 이제 성숙함의 필요성을 6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좀 중요하니까, 6장 1절로 8절은, 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에서,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Myself, 아, <웃음>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어, 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국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너희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자 계속 읽으셔야죠. 이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한 이가 자기보다 더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1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하시오. 15절에 보면 그가 그처럼 끈기있게 견디며그 약속을 받았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해야 되지 않을 게있어 기초를 잘 놓아야 될게 있어요. 뭐죠? 회개 죽을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내들과 안수함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 핵심 교리죠? 핵심 교리죠 여러분? 네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실천을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쵸? 자, 죽을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행동을 동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고 침례, 침례.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고 나면 우리 이웃의 목사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오직 제안에 예수만 있는 거예요. 안수가 있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하죠. 영원한 심판이 있죠.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예, 여기에 대해서 완전 기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과연 이 말씀을 안다면 회개와 믿음과 침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안다면 그리스인들이 도 교만할 겨들이 드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교만해요? 그리고 여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인데 이건 이건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갑자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 큰 말씀 로고스 중에 한. 한 부분이죠. 레마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제 성숙하도록 권고를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자, 7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온는데 이제 7장 1절로 3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멜기세대는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곧 평화의 왕이고 예수님을 상징한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애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를 보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여기서 7장 1절로 2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자, 자 25절을 여러분이 좀 줄을 쳐놔야 돼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웃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 있,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하면,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해가지고 11장만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분명히 나와있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자, 자 여러분 가서 이제 자 우리가 언제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제사를 이제 매년 드려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죄를 위해서 폐지가 됐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볼까요? 자, 26절로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고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니 줄을 다 쳐놓으세요.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줄을 다 쳐놓으세요.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상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 드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드려지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소 잡고 안 그래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드리셨어요. 근거 있는 말씀이죠. 제사법은 구약의 제사법은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또 폐역한 짓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돼서 그런 행위는 조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보면 우리가 율법이 있죠. 율법이 중요해요? 안해요? 합니다 음. 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 지켜,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요. 자, 예에다 율법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God>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한계.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로 원하면 율법을 지키면 돼요. 자, 여러분 다 함께 로마서 3장 19절로 20, 20절을 한번 펴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느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런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왜? 예, 율법 필요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변좀로 봐보세요 최근에 제가 섬기고 있는 회사에서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러서 예 힌두교입니다. 음. 불러서 산상수음 말씀을 해주 거죠. 음. 그래서 오 좋으세요 하면서 <웃음> 뒤로 떨어지려고 해. 요너 지켜야 된다.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산상수음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5 장에서 7 장을 보세요. 율법은 쩔이 가라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 저리 가라요. 누가 누가 신앙이 쉽다고 했어요? 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 살게 돼요. 자 정말이에요 정말. 자근데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못 지킨다니까 여러분. 뭘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이 산상수분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이 쉽다고 한 사람은 성경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시무시해요. 제가 율법적인 무슬림 교도들이냐, 힌두교도들에게 산상수분 말씀을 하면 깜짝 놀래요뭐 그런 게 있냐? <웃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을 특별히 예수님의 상사소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걱정, 특히 저같이 걱정근심이 많은 사람. 이게 죄거든요. 예, 걱정근심할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응. 여러분이 이제 병에 대해서 걱정근심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 깨끗하게 치우다 했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자, 재정적인 염려 채워주세요, 여러분. 아멘. 응. 아멘. 자,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걱정 미심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뭘까요? 복음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장 7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만일 그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 없으리라.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 복음이 신약이죠. 복음, 새 언약을 매절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음에 10절과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법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법. 예수님을 믿게 되시면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제 그걸 잊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근데 자, 회개는 뭐죠? 행동을 동반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기를 쳤으면, 그 사기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자, 이건 뭐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그 죄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다 지워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 지워주신 거예요. 자, 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항상. 믿음은 감정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자, 감정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9장 10장이 있죠? 자, 9장 10장이 있는데, 9장에 보면 이제 9장 10장 완전한 재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이제 하늘 성소에 지금 계시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자, 보면 이제 옛날에 우리 구약의 시대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7월 10일에 세번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죠. 향을 태워 속죄소를 기리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 수송화제 피를 뿌리기 위해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세에 피 뿌리기 위해서 보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대제 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피냄새가 막 진동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자, 우리가 여러분 11절로 1 5절 한번 볼까요? 자, 이 어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를 많이 연관이 있어요. 11절로 15절에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선한 것들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영수와 성망을 통하여 영와 성망을 통하여 영수와 성망을 통하여 오직 저의 성망을 하나님가올 거룩한 곳에 넘어갔다 그리스 영원한 대속으로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소가제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 정결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목소리>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제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주으심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마지막,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네. 말씀자로 믿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여기, 자, 그, 25절로 28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어,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 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번드려주셨고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죠? 재림, 재림 자 재림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죠 자자 그러니까 한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죠? 구원의 날인거예요자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 다 그렇죠.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재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10장 1절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염소나 이런 황소피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속하는게 불가능하죠. 근데 자 예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한번 몸을 들이심으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면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오셉 목사가 회개하는 순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다니까요 우리의 저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 예수님만으로.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 19절로 25절은, 어, 신앙의 고백이의 국건이 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9장, 19장, 자, 저, 죄송합니다. 10장, 19절로 2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네.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마음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서로를 살펴보 사랑과 이루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곤면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이 눈이 벗겨져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 다시 오실 날들을 얼마나 상호했는지 여러분이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위험하다는 게 10장 26절로 39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고 나와있죠. 원수는 누가 갚아요? 우리 3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고있어요 시작. 이는 원수 갚을 것이니,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심판때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우리가 원수 갚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읽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자 우리 31절로 39절을 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진 것은 두려운 일이라 너희가 받은 후에 고난큰 싸움을 다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받은 후에 너희고은하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조금 있으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주시리하지아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자 이제 우리 믿음의 확신이 나와요. 자 이제 11자리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믿음의 정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11장 1절로 3절을 읽어 주세요 시작. 이자 여기에 이제 믿음의 애들이 나오죠. 우리가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여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티 그 셀리오코스 왕국 때 저기 안티오코스 사세에서 그 이제 고난 받을 때 여자들이 이제 이제 죽음을 저 죽음을 과감히 당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고까지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더 좋은 본향이 있죠. 그렇죠? 더 좋은 본향이 어디예요? 헤븐이죠. 헤븐. 더 좋은 본향이 있고 우리가 그 도성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상을 이제 상을,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음. 자, 이 시간 제가 다시 말씀드린데 이제는 어떤 일을 할때 우리 여러분 의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나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부정적인... 그 생각을 심죠, 그쵸 근데 뭘로 이겨 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주먹으로 이기는 거예요. <웃음> 주먹으로 이기는 거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 예, 주먹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주먹을 불끈 지는데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자, 대한민국이 핍박의 시기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그 예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 믿음의 선, 선배들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우,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상. 그쵸? 네. 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확신을, 확신이 영어로 뭐예요? confidence죠 confidence. confidence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자자 자, 그게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너무나 한밤하게 보일 때도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저 너머에 주님이 약속하신 걸 보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음. 자 우리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자 12장 1절로 3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인내의 교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오호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아니 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인내의 표본이신 거죠. 자, 인내의 표본이에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제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징계를 견디라고 이제 12장 4절로 13절을 이야기 하는데, 12장 4절로 13절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셨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우리 시우아버지들리바로잡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는 명의 아버지가 더을이살 것이 아니냐. 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여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이 징계가 당시에는 것으로 보이지 슬으로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러말는자들에게 의의 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예, 징계를 잘 견디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위험이 나와 있는데 이제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요 다음에 이제 그 25절로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한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극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두려움을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물리 하시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막 흔들거에요. 핍박이 이제 올거예요막흔들텐데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시면 안돼요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한 그 경, 권고가 나오는데요. 자, 사회적 범위의 사랑, 신앙적 범위의 사랑, 축도와 개인적인 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것들은 이제 자, 자, 이제 중요한 것만 읽어 드릴게요. 자, 2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고 하죠. 두 번째 또 학대받는 자를도 기억하라고 하죠. 세번째 사절에 보면 자,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다음 그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걸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좀 합시다. 이제 여러분 말이라도 밖에 것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우리 자족하는 걸 배웁시다. 우리가,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탐욕이 없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신 배우자들 잘 거룩하게 지키고 세상과는 다르게 좀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대받는 자들 또 나그네들을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장 7절로 어, 절그 19절은 이제 신앙 정범위에 사랑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7절에 보면 자, 믿음을 따르라고 하죠. 그다음에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흘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10절로 19절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인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 먹을 것으로 먹을 고난이 없느니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에게 연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는 이노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anyway, 우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미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네, 이걸 욱 반성하는 것을, 것을 내가 너에게 빨리 더 빨리 것이해 가자고, 여라 예, 아멘. 그리고 이제 축도와 개인적인 인사를 나누는데요. 자, 보시면. 자, 제가 축도를 한번 해볼게요. 20절로 이제 21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로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모든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멘이죠. 아멘. 어때게 오늘 히브리서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